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웃음> 밤TV 채널, 밤의 눈꽃입니다. 어, 그동안 많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또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아서 구독자가 이제 460명이, 460, 46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이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아,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뭐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으셔, 아, 엄청 많으셔가지고, 어, 천명, 이제 구독자 천명 돌파가 멀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많은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좀 사랑해주시고. 어, 오늘 이렇게 영상 편지를 좀 보낸 이유는, 음, 나반니다 요즘 제가 오버워치 영상 많이 많이 안 올립니다. 그, 이번에 이거 뭐였지? 스트리밍 한 거. 이거 빼고는 잘 올려주진 않는데. 어, 이유는 하나예요. 그, 제가 오버워치 뭐, 티어가 낮다고 해서 안 올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이제 블리자드 상황이 좀 안좋아요 어떤 상황이라면은 서버 오류가 너무 심해요 저도 이제 잠시 음악을 고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블리자드 오버워치 게임할때 다른건 다 상관없는데 그 그러니까 경쟁전 경쟁전 도중에 튕기는 것과 이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5인궁에서 이제 나이 게임을 터뜨렸는데? 서버가 또 튕기네? <웃음> 알수 없는 오류해알수 없는 오류 인해서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건 블리자드, 블리자드 측 오릅니다. 여러분들, PC방에서도 많이 자주 일어났을 겁니다. 서버 관리를 게임사가 너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하면서 너무 화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그, 오리진 에디션까지 샀거든요. 아마 어, 거의 치마원치는 샀는데 돈을 질렀는데 서, 서버 <웃음> 관리를 정말 저렇게 해주면은 제가 배치고사도 그렇게 망했거든요 1시즌부터 2시즌까지 전부다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판을 했는데 1시즌때는 한판에 그한 그한두 명이 나가고 세판 네판을 그래서 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에 그... PK 게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게 어 진작이할 게임이면은 저같은 경우 진작이 하려고 일부러 경쟁 전 하는데 경쟁전에서 그렇게 서버관리를 하면은 게임을 못해요 이건 다들 이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너무 정치질이라고 하는 정치질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채팅에 너무 이제 욕설과 물론 게, 게임이 이럴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점점 과거에 제가 L O L을 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이제 롤 롤처럼 똑같아지더라고요 오버워치가. 그래서 요즘 종합 게임으로 분야를 나가고 있고요 위에 배틀필드 원뭐 오버워치 지대하고 있는데 아 솔직히 이거 세계는 건이 주로 이 세계를 한다는 게 아니고. 배티필드1은 나오면은 제가 이제 주종을 잡을건데 다른거는 이제 종합게임으로 이제 갈겁니다 배티필드1 하면서도 뭐 다른거 이제 새로운게임 막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뭐 피스4 게임은 제가 안해요 단지 저는 PC게임 스팀이나 오리진이나 유플레이게임 유플레이게임사를 해주고요 EA나 뭐 그런거 새로운게임 있으면은 제가 바로 돈이 되는 한 바로 사서 구매를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접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하이 게임을 사, 사야 되는 게임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제가 실전 투입하면서 트위치 TV, 트위치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른 거 알잖아요. 예, 뭐, 오버워치 아나, 아가 처음 나올 때도 실시간으로 진짜 새벽에 바로 올렸고요 예,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관심 받으시고, 저, 저, 반TV 오른쪽에 관련해 보시면은 크레만TV, 예, 또 몽고시TV가 있는데, 예, 이제, 크레마TV, 좀 이제, 아직은, 아기TV에요. 아직은 이제, 이제 성장하실, 이제, 형님인데, 정말 친합니다. 저랑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 좀, 줄 거라고 믿고요. 크레마TV 좀, 구, 구독 좀 해주세요. 나도 구독했어요. 정말 재밌게 하시니까, 종합게임이 있지 좀 크레마TV 한번 구독 해주시고, 이제, 반TV, 여러분들, 천명 돌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버메달까지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 좀 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 8만조회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항상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